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2022년 2월 24일 목요일, 과거의 소련을 꿈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많은 민간인 사상자가 나오며 아직까지 전쟁이 이어지고 있죠. 해당 영상은 일론 머스크가 우크라이나의 스타링크를 지원해 우크라이나 시민이 직접 인터넷 접속을 하는 장면입니다. 전쟁이 시작되면 통신부터 끊겼던 이전과는 달리 현재 전쟁의 모습은 완전히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며 우크라이나에는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러시아에는 국제적 제재가 가해지고 있습니다. 이케아, 애플, 스타벅스, 맥도날드, 코카콜라 등은 손해를 감수하고 러시아 보이콧에 동참하였습니다. 코카콜라나 맥도날드가 러시아 보이콧을 하지 않았을 때는 이런 합성사진도 만들어지며 기업에 대한 보이콧이 이루어졌었죠. 이전부터 통신 마비는 전쟁의 시발점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다를 바 없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통신을 마비시키고자 TV 타워도 폭격하고 사이버 부대로 공격을 이어나갔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일부 지역의 인터넷을 마비시켰지만 완벽한 통제에는 실패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을 미리 대비한 덕분이라고 하네요. 여러분, 혹시 한국의 인터넷 제공업체 수를 아시나요? KT, SKT, U+,를 포함해서 21개가 전부입니다 반면 우크라이나에는 인터넷 제공업체가 4,900개 정도 존재합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의 인터넷 제공업체의 수가 많은 것도 통신마비 예방에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의 인터넷망을 쓰지 못해도 다른 망으로 우회하여 네트워크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인터넷 제공업체가 많은 것이 장점만은 아니지만 이번 전쟁에서는 큰 이점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일론 머스크의 도움을 받아 우주 인터넷이라 불리는 스타링크도 쓸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유명한 복싱 선수 형제도 스타링크 위성 안테나 운반에 동참하고 있네요. 또 다음 사진은 주민들이 직접 스타링크 위성 안테나를 설치하는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예방과 스타링크의 도움으로 인해 전 세계가 러시아의 만행을 볼수 있게 되었네요. 한편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 도메인을 관리하는 아이칸에게 러시아 제재를 요청했는데요. 이 요청은 거절당했습니다. 아이칸은 중립을 지켜야 할 일종의 국제기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칸을 대신하여 글로벌망 사업자들이 나섰습니다. 세계 각국의 인터넷 연결망을 제공하는 기업들은 러시아인들의 접속을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오히려 러시아의 인터넷이 고립 상태가 되었네요. 이에 한술 더 떠서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인텔, 구글, 아마존 등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기술 대기업들이 러시아 내 제품 및 서비스를 팔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럼 러시아인들은 전쟁 여론을 어떻게 듣고 있을까요? 당국의 통제에 러시아 현지 이용자들은 토르 같은 우회로를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 당국에서 SNS에는 허위 정보가 배포된다며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의 접속을 차단했습니다. 러시아는 국영방송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대한 사실을 숨기고 왜곡하고 있는데요. SNS 차단을 통해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릴 수 있다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폭력적 발언과 정치적 표현을 제한하던 SNS 앱들이 푸틴 죽어라 등의 러시아 정치인에 대한 폭력적인 언급을 허용해주자 러시아는 즉각 해당 플랫폼들을 차단했습니다. 게임업계에서도 움직임이 보이는데요. 디스 오브 마인이라는 반전 게임은 일주일치 판매 금액 전부를 우크라이나의 적십자에 후원했습니다. 닌텐도와 EA는 러시아 게임 판매를 중단하였고 피파는 축구 러시아 팀을 아예 삭제해버렸습니다. 이번 러시아 침공에서 해커들의 역할도 컸는데요. 서비스 거부 공격으로 알려진 디도스 공격이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에 가해졌습니다. 2022년 2월 23일 타스통신에 의하면 우크라이나의 정부, 금융기관들이 디도스 공격을 받았고 공격의 배우는 러시아일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사실 우크라이나에도 뛰어난 실력을 가진 프로그래머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해커들의 본거지가 바로 우크라이나죠. 이로 인해 구글, MS 같은 빅테크 기업들의 기지도 우크라이나에 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우크라이나 부총리는 트위터를 통해 IT 부대를 모집했고 약 20만 명이 모였습니다. 이 IT 부대는 러시아에 반격하기 위해 2022년 2월 26일 트렘린궁 사이트와 러시아 은행과 거래소를 마비시켰습니다. 러시아에 반격하기 위해 국제 해커부대 어나니머스도 우크라이나를 돕기로 했습니다. 어나니머스는 러시아를 포함한 각국을 상대로 함께할 팀원을 모집하였으며 다양한 해킹을 시도하며 우크라이나를 돕고 러시아인들에게 진실을 전하려고 했죠. 하지만 러시아도 만만치 않은 해킹 강대국인데요. 러시아도 우크라이나와 같이 수많은 랜섬웨어와 해커들의 본거지입니다 공식적으로 러시아에 지지 표명한 해커그룹도 많다고 합니다. 러시아 해커들은 행동이 악랄하기로 유명한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수시간 전부터 폭스블레이드라는 무서운 악성코드를 우크라이나 조직을 겨냥하여 유포했다고 합니다. 이 악성코드는 실행하기만 해도 컴퓨터의 모든 데이터를 파괴하죠. ICT가 발전하면서 전쟁의 모습도 많이 달라졌음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21세기에 일어나고 있는 사이버 전쟁, 사이버전쟁의 구체적인 사례와 현황으로 2편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친절한 ICT의 신예은이었습니다.